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가? 너 우리 촬영해야지. 촬영할 사이 없네요. 뭘좀 있다 해. 아, 와. 와. 뭐할 건데요? 그건 PD님들이 말해 주시겠지. 뭐할 건데? 아니, 갑자기 계속 촬영을 하죠. 촬영해야지, 촬영. <목소리> 아, <아니>, 지금 뭐? 별만이네요. 스톱! 띵 자, 여러분.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리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이진이야기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커튼자 <웃음> <웃음> 다음 씩 넘어갈게요 아, 아 추워 어. 죄송한데 첫눈에 반해서 그런데 키스 한번 해도 될까요? 키스는 안 되고 코코는 돼요 왜요? 왜요? 키스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 봤으면 키스는 못해요 아 그래요? 네 확보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에서 입으로 갖다 대도 되죠. 문대도 되죠. 혼자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아 그래요? 네. 스톱! <웃음> 이뒷 이야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? 저희 리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이뒷 이야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리플의 비하인드 씬 모두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모바일에서 가입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PC 환경에서는 가입이 되니까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멤버십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 것들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고 있어요 음. 저도 가입했어요 저도 보고 ]야. 싶어가지고 음. 나 가입해야겠네 <웃음> 아직 아, 나 했는데. 안 했어? 아, 네, 아직 아직 안 하셨다고요? 지금 당장 하세요. 지금입니다. 네. 나도 지금 같이, 같이 해봐야겠다. ]겠다. 멤버십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